갈치 네, 네. 저번에 그, 낚시로 잡은, 네, 잡은 거. 아. 다운 데 토마. 이거 구워 먹으려고 네. 그랬구나. 구워서 양념 발라야지. 응. 음. 그러면 양념장 만들어? 응. 음, 양념장에 쪽파를 넣는구나. 응. 쪽파. 안 맵지. 응. 그냥 좀 이쁘라고 넣는 거지. 응. 양파. 음, 진간장? 음. 음. 매실도 여다 따라서 이걸 하나만 해야지. 매실. 매실? 음. 음. 마늘을 이렇게 반수저 넣어야지. 음. 이기다 음. 이 파를 넣어야지. 음. 숟가루 이제 스푼으로 음. 해야지. 한 스푼. 음. 두 스푼. 음. 빨개야 되니까. 음. 두 스푼 반. 음. 이렇게 넣 양념장이 됐어. 참기름 넣는 거 아닌가? 생거에는 안 넣. 아. 그래. 마른 거는 넣는데. 음. 마른 생선을 할땐 참기름을 음. 넣어. 음. 그 거보다가. 음. 맛술을 좀 넣어야지. 맛술. 음. 술. 음. 아, 술. 음. 술 맛술. 음. 이게다 넣었어. 양념은 다 됐어. 응. 음. 그럼 이따 발라주면 되거든. 음. 그리고 깨는 위에다 이렇게 뿌리면 돼. 아, 다 발라주고? 응. 음. 이제 갈치를 구워야지. 응, 구워야지. 기름을 음. <목소리> 넉넉히 부어야 되는구나. 응. 응. 근데 갈치는 그릴에 굽는 거보다 이게 맛있더라. 응. 그래야 맛있어. 이 갈치를 저기 소금을 좀 뿌려서 얼려놨었어? 응. 어. 살짝. 그래가지고 지금 씻어낸 거야. 한번 씻어서 건져야지. 음. 비동실에 들어갔던 거 비닐이 다 벗겨졌구나. 음. 어. 강갈치는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. 음. 양념장 안한 거나. 음. 근데 이거는 이제 살짝. 음. 맛있겠다. 음, 그럼 어느 정도 익어야지. 음, 냄새가 좋네. 음. 아, 모든 노릇 잘 익었네. 응. 익어야지. 응. 아빠 뒤집었으면 부터 부있어머리는기는 금방 이어 오락케잘 익었다. 음. 이제 다 익은 것 같다. 음, 음. 음. 원래 올렸다으면 부서져. 된장찌개. 음. 음. 잘 꼬졌네. 음. 음. 음, 그렇게 양념장을 발라.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맛있겠네 매콤하겠네요. 아 진하게 발르는구나 양념장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. 세개씩 먹으면 되겠다. 응. 이야.. 근사하네.. 오.. 맛있겠는데? 갈치에 뼈가 없으면 좋겠어. 그냥 통째로 막 먹게. <웃음> 이렇게 뼈 없어, 그래도. 그래? 응. 아. 우리 하나 넣을까? 응 음? 아이 맛있겠다 엄마가 큰거 드세요 <웃음> 내가 덜어먹을게 덜어먹어 잘 먹겠습니다 이 까시가 없으면 그냥 막 씹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<웃음> 맛있네 그지 이제 응. 양념까지 올리니까 음, 음, 맛있다. 음. 어 맛있다. 갈치도 맛있는데, 양념장이 기가 막히네. 양념장이. 이거 쭈겨먹으면 되겠네. 응. 음. 쫄아먹는 것보다 낫네. 응맛있어 음. 이거 먹으면 나맛는 음. 맛있는 맛있는 데 음. 먹으니까 또맛있안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소금 얹어지고 짜지 않게 알맞게 하잖아 양념을 음. 그게 기술이야 <웃음> 맞막 <맞죠. 웃음> 양념 온다고 뭐 여기다 적국 쳐불고 국간장 치고 그러면 배에 불어 짜서 그렇지 응. 하나도 안 짠데 그러니까 맛은 더좋아지네 그러니까 소금 좀뭐 연진 쳐 하고 소금이 좀 귀가 있다 하고 뜨하게 음. 간장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쩔쩔쩔쩔아 음. 반박도네 음. 이거 짜게 간에 보면 양념 잡으면 짜서 못먹어 음. 그때 병원 은 것만 빼 음. 열 토막도 먹겠네 그래? 음. 그러니까 그럼 나가라 그래서 많이 다음엔, 먹으면 좋지 다음엔 잘 버려야 돼요 어떻게 잠을 고 밥을 못 먹는 거야. 갈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좋겠어 아이 갈치만 먹어도 맛있겠어.